안녕하십니까 강영동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계화산띠실계창을소개할라고 합니다 방화역 3번 사근박에서 쪼매만 걸린공원 쪽으로 걸어가 볼까 해 여기 방화걸린공원에서계화산띠로 쪼매 올라갈긴데 이질은 강서 둘레길 코스 중 하나라 합니다. 인라인 타는 트랙을 지나 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얼라들이 신나게 그네를 타고 노는 놀이터를 지나치면, 어느새 분수가 깔롱지게 나오는 연못이 빕니다. 분수가 억수로 까리하지에, 선한 물소리, 새한 마리, 물음도 원이 따로 없네이 인자부터 더 신여름을 선하게 보낼 수 있나? 야산실계창을 단디 소개해 볼게요. 극하다 돌비에 널집니이 단디 건너있어 바리바리 싸갖고 군임석도 먹으면서 좀에 쉬어도 보고, 질계짠 소리 들으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좀맷타지만섬느탕도 있네 계야산에 올라오신 강서군민 이바오구 한번 들어볼까 네, 지하철 내려서 한 300m 밖에 안 왔는데요 이런 그 도심 가까이에서 물소리 새소리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행복합니다 아주 좋은 공간이라서다 연못은 물놀이시설이 아이락하는 거다 아시지 잠시 물소리 한번 들어 보이소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개화산 물소리 들으러 꼭함 놀러 와이소 감사합니다